모래놀이를 할수 있게 모래 협찬을. 즐거 좋아. 진짜 좋아. 뭐지? 일상? <목소리> 고양이들이 태어난 지한 달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화장실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들이 본능적으로 모래를 파고 볼일을 보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새끼 고양이를 처음 키우면서 모래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몰라 마트에서 파는 모래를, 모래를 구입해 모래를. 사용했습니다. 양이들양이들 여기다가 응가할 수 있게 모래를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은고력, 먼지 날림도 모르고, 고양이들이 어떤 모래를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이제는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모래를 찾게 되어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더운 여름에 고양이들은 물을 싫어해서 강아지들처럼 수영장을 못 가지만 집안에 모래 수영장을 만들어주면 좋아할 것 같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체리~ 응. 체리~ 너무 이뻐요. 체리야 심심하지 모래놀이할까? 이 개구리 고양이 모래를 담아볼 거예요. 우리 고양이들도 모래놀이를 할수 있게 모래를 왕창 엄청 엄청 많이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좋고 저렴한 뉴타임즈 고양이 모래인데요. 모래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그냥 여기다 부어버리면 애들이 안 들어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일주일 전에? 고양이 화장실에 뿌려놓고 고양이들이 잘 들어가는지 옆으로 뜯어서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이게 지파대기라서 해서 밀봉해가지고 모래를 부어주자마자 체리가 들어가서 모래 냄새도 맡고 마음에 들었는지 화장실 앞에 앉아 다른 고양이들이 못 들어가게 맡더라고요. 아. 새거 좋아? 음. 새거 좋아? 음. 집 좋아? 음. <웃음> 체리야! 체리! 고양이들에게 적합한 모래들을 찾다가 실패도 하고 바꿀 때마다 시간, 비용이 부담스러워 고민인 분들을 위해 우타임즈에서 모래구독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해요. 모래 한 봉지 6kg에 13,900원이고 구독 횟수를 늘릴수록 더 저렴하게 모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왕고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가가지고 냄새도 맡고 모래를 사용한 지 2주가 넘었는데도 모래에서 냄새도 안 나고 날림도 적고 가장 결정적인 건 고양이들이 아주 잘 들어갑니다. 모래놀이를 하는데도 고양이들이 너무 잘 들어가서 잘 놀더라고요. 특히 어렸어? 모찌가 너무 잘 놀고 있습니다. <웃음> 모찌! <웃음> 모래놀이가 재밌어? 오랜만에 모래에서 공놀이를 하며 신나게 노는 모찌를 보니까 모래 수영장을 만들어주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찌? 재밌어? 마지막으로 이벤트! 미우타임즈 모래를 처음 구독하면 50%나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데 한 봉지만 구독해도 5,900원을 되돌려 받으니까 돌려받은 금액으로 멤버십 몰에서 트릿을 사면 고양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게요? 맛있겠지? 잘 먹어? 네! 망고젓, 더 프리즈 드라이드 닭 가슴살 트립. 우리 고양이들도 너무 잘 먹네요.